학선이 형이 유연성이 좋은, 좋은 걸 깜빡하고 있었어 고갔설는사람이잖아왜살왜살 야! 나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스무뜸입니다 컴포 시 오늘 자기소개를 할건데 우리 아. 이쪽부터 음. 진행을 할게요 김해 마동석, 조진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세대 트레이너, 피트니스 모델 임정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크이 이거 해야지 크레... 아, 네. 안녕하세요 <웃음> 유... 유튜버 크리에이터 호주 타잔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다시... 아이부끄러김해그 방생혁입니다 누가 1등 했노? 이가 1등 했나? 뭐 이런거 제일 맘에 <웃음> 네. 언제까지 살았냐? 몇초 나오냐? 몇초 나오냐? 우승자에 그... 물어볼 때 진짜 나만 알고 있을게. <웃음> 와 진짜 맞다. 아, 진짜 나만 진짜 알고 있을 섭섭해한다 이거 응. 저는... <웃음> 와씨.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웃음> 요즘에, 네. 요즘에 우리 정윤이가 공만 보면 못하진다 못하 이거 봐. 뭔가 싶었다 진짜. 그런 것까지 리얼한데? 뺏어버려 나한테도. <웃음> 저는 요새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다리만 보면은 못 걷는 거야 어... 아 다리 삥돌아갑니다 아... <웃음> 그럼 차 타고 가도 다리 너무 삥돌아가나? 여기까지 나는 그 물에 대한 공부증도 어? 좀 있고 어, 오빠 수영 못해요? 아니 물은 무서워해 그리고 고생 아, 모습도 있어 그래서 저도 저도 저도 저도. 그래서 배색 모습도 있었네 오빠 그래. 맨 처음에 몇등 했죠? 99등 <웃음> 그리고 형은 때떨어질 때 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만세하고 떨어져아저 <웃음> 형이 물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했는데 오늘은 일단 최근 영상이 그 5,6화 리뷰가 메인이죠? 지난번에 영상을 보면서 예. 했는데 아 오늘은 약간 키워드를 위주로 아 한번 재밌는 키워드 아 제가, 제가 먼저 키워드 하나 뽑아볼게요 인터레스트네인터레스트 팀워크 팀워크 팀워크 아 일단 아 잠깐 여기 벽을 하나 그어주세요 편집점으로 아 일단 아 <웃음> <웃음> 오늘 이제 호주 타잔팀과 <웃음> 조진영 혼자다 <웃음> <웃음> 의자도 다리, 지금 혼자 1대4 팀장님이 먼저 한번 토크를 해볼까요? 우리 어땠어요? 우선은 제가 팀장이 됐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웃음> 뭐야 이거? 다성이 올라가니까 와안안올것 같은 거야. 어. 누나는 졸로 가프고 어. 뭐할수 있지 할수 있지 아니 서서한이 아니야. 소소패, 소소패 지금. 소소패. 아니야, 소소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잖아, 비행진. 하잖아. 비행진. 하잖아.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네. 할게. 나도 할... 미안해 <웃음> 아니 괜찮아. 아, 저의 기준은 이번에는 좀더 여자가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 나올 수도 아... 있다. 유연성이 난 무조건 나온다. 음... 무조건 유연성 나온다. 그런 생각했 학선이 형이 유연성이 좋은 걸 깜빡하고 있었어. 아... 아, 근데 오. 그 형이 잠깐 그테 선수촌 올림픽 선수랑을 잊고 있었어. <웃음> 잠깐 잊고 있었어. 이제 그렇게 위안했지. 유연성은 뜨미누나 더 좋을 거다. <웃음> 비하인드스터를 얘기를 하자. 화장실에 쓰제더짧자 얘기해라. 좀 짧이. 좀 짧이. 이제 화장실을 아, 갑니다. 희야, 뭐하는데뭐하는데 <웃음> 뭐 <하는데? 웃음> 아니, 뭐해, 뭐해. 뭐, 하네. 그 때지. 아니, 쩐쩐쩐쩐. 뭐하는데그 때지. 왜 살, 왜 살았냐? <웃음> <웃음> <웃음> 야, 미친. 거야? 야! 아, 나 이거 아니에요. 아, 쩐쩐이야. 버터, 버어 그냥 오빠는 나는, 단순하게 네. 오빠 앞에 줄선 사람을 되게 아끼고 바로 뽑았어. 네. 나도 유아했다고 응, 어. 말해주세요. <웃음> 왜, 뭐, 난 오늘 음. 공 것처럼 얘기 안 해? 아닌데. <웃음> 팀장이 되고 팀원을. 내가 부를 줄 알았거든, 근데? 네. 우리 또 어리 아이가 야, 와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때 타진이가 박수 우는거 내가 기억한다 행멋있는남 음, 있어. <웃음> 그럼 정인이가 뽑아볼까요? 음. 남자는 블랙 남자 블랙이지 <웃음> 제일 생각하기 싫은 모렌 저는 정확히 아. 저희가 계획장을 음. 음. 좀 기억이 나는데 하전형이랑 음, 어. 저랑 뛰다닌다, 체력 자신있다 했고 디보 어. 형님이 체력보다는 푸는 게 자신있다 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프기로 아. 들어갔고 어. 으뜸이 형이 흙 너무 잘 파가지고 어. 흙잘 둘이서 흙 퍼고 어. 어. 성혁이는 뭐냐면 은자 처음에 힘이 좋으니까 옮기는데 맞아. 중간에 지칠 수 있으니까 어. 나중에 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 이제 획을 잡고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아, 굳이 저희 팀의 페인을 뽑자면 너무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한 나머지 음. 좀 유동적인 어, 그런 아. 판에을안 냈지 음. 않나 음. 근데 손 놓는 거 하나 디보 형이 그전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 이렇게 너무 계획 짜지 말자 아. 오히려 음. 무계획이 한 번씩 이길 때가 있다 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아, 아. 근데 제가 끝나고 나니까 그게 살짝 기억은 났어 디보랑 나랑 이거 파는 걸 했는데 <웃음>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들고 한명 풀고 음. 다시 한명 하고 근데 화면에는 내가 모래 담는 게안 나왔는데 모래를 음. 포대 잡고 있는 사람도, 음. 미는 사람도, 이 약간, 데드리프트랑 음. 스쿼트 자세로 계속해야 돼서 허리 끊어졌다. 아, 진짜 힘들어요. 이것도 뛰는 것만큼이야, 어. 진짜. 나는 그냥. 이거 하고 네. 나서, 3일 동안, 응. 오른쪽 그쵸, 그쵸, 그쵸, 허리 잡 왼쪽 뒷다리가. 그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지내주니까. <웃음> 내가 3분의 7을 내가 다 팠어, 이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은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흙 푸는 게 중요했어. 아, 진짜 왜냐면, 흙을 잘 펴나, 흙이 빨리 펴면 그냥 돌면 돼. 네. 그런데, 흙이 안 퍼지니까, 네. 올라가는 사람 또 흡부다가 또들어고 음. 올라가고 네. 시간 낭비가 되는 거야. 네. 진용이가 네. 이걸 풀어나. 네. 그러면 다연히 가서 그걸 꽂아. 어, 스 서포트가 했다. 진용이하고 정민이가잘된 아 거야. 딱 풀어나면 정민이한테 전달.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좀더 집중을 어, 많이 해. 있... 약간 조진영 팀이 이번에 그 모래나리기 미션에서 팀워크 그 미션 내에서 음. 갖춰지면서 되게 단단해진 음. 케이스 같아요. 음. 음, 맞아 맞아. 그래서 결과에 음. 만족하시나요? 그 어, <웃음> 어, 음. 그럼 이제 우리 팀으로 음. 한번 얘기를 해볼까? 네. 어떻게 라 댓글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네. 저 새끼는 뭐 아래 무질성이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 <웃음> 저 새끼가 누구? 아이 그러니까 작전, 어. 작전은. 어. 근데 이거 한게 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게임을 알기 전에 아무도 게임 몰랐어요. 우리도 당연히 뭐 바보도 음, 아니고 음, 다 성인이고 뇌가 있는데 <웃음> 기본설 음. 그 전에 우리도 계획을 기본적으로 다 짰잖아. 다 짰지. 근데 <웃음> 뭔가 편집점은. 우리는 MBTI 얘기하고 있고, 아. 웃고 있고, 우리는 전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아. 이런 것만 나오니까. 아, 진짜요? 그러니까 종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어떤 종목이 절대 알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계열 짤수 있는 거는 성이 뭐 잘하노? 행님뭐 잘하노?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네. 이렇게 가자. 이런 그렇지, 거 나오면 네. 이렇게 배치하자. 이 정도를 짜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뭔가 그종목과안 맞았다면 그 팀이 지는 네.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 졌다고 못하는 것도 네. 아니고, 아, 운동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네. 하나의 프로그램의 서바이벌이. 진짜. 게야. 탭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깨끗하게, 인정을 해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응. 응. 상대편 되게 잘했습니다. 스쿼트요, 음. 백... 저는. 아싸! 이거 할수있요 이거 할수 있어요. 선생님, 이 와. 어, 선생님, 어, 어 이리 들어와.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오늘 하체하는 날이거든요. 조금만 <웃음> 뒤로 그럼, 아, 좀 빠졌 조금만 뒤로 빠지라는 거. 아, 조빠졌어 오늘 하체하는 날. 네, 들어가입시네.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걸또 뽑아요. 자, 그럼 우리 막둥이. 그 무슨.. 우와, 요정? 아, 필승 전략! 우리 근데 필수적이야. 우리 이걸 방금 전에 얘기해서 조금 더 그냥 우리 타전 힘들어 죽을 때까지 야. 토크를 거려가면 될까요? 하체대에 이야 응. 조진영 팀의 필승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저희는 이제 작전대로 이게 처음에 했던 게잘 됐고 다리 낳고 그걸 펴고 네.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혜민이가, 칠... 네. 지구력이 미친하거든? 내가 깜빡했어. 그니까, 경윤을 하잖아. 내가, 아니, 한 사람이 두 명이 떴는데, 네. 그때도 혜민이가, 제가 네 개씩 들고 가겠습니다. 내가 더들수 있으면 좋겠어. 내가, 그래, 아, 하면서 아. 한 낳았지, 혜민아! 하면서, 그럼 한두 번, 혜민이가, 날았지, 혜민아. 성혁이 어. 그때 지구력 어땠나? 이게 비하인드 스킬러였냐면, 저는 공복에 아. 계단을 타거든요. 아파트 계단. 벤츠 이렇게 타고 아. 해서, 어, 계단도 있 이거. <웃음> 계단도 있고, 나맨 처음에 자신감이 어, 넘쳤어? 그가 어, 어, 있고 맨 처음에 자신감이 형님 넘쳤어 형님 보지 마, 보지 마나 봐, 나봐맨 처음에 자신감이 음. 넘쳤어 어. 그래서, 표지된 거 보면서 나무판자들고 막, 배고 가는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내아 근데, 맞아. 그 심각한 상황에 기억이 나는 게그 와중에 서혁이 귀여워가지고 아니, 타자 형이 타자 형님이 뒤에 말하는 거예요 음 서혁이 지쳤다고 말하는 딱 봤는데, 서혁이가 아 <웃음> <웃음> 하자! 좀더 해놔! <웃음> 말잘 들을 거가말잘 <웃음> 들을 거 같아! <웃음> 토르소! 토르소! 패자부활전이 우리가 이제 팀별로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다 붙어있었던 것 같아 아, 아유, 우리가 진짜. 대기실에 있다가 우리는 아 이제 우리 토르소께로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일렬로 세워! 그래서 우리는 약간 그때 잠깐, 어, 어. 잠깐! 잠깐! 잠깐! 근데 우리 토로소는 아직 안보어졌잖아 오! 맞아. 네. 이래, 이래 됐어. 오, <웃음> 자, 약간 어? 뭐야? 해장할 주니까막 이렇게 입장하는데 아, 한번더의 기회가 있구나. <웃음> 한 대, 한 대. 그래서 막 설레서 한 대, 한 대. 입장을 했는데 한 대, 한 대. <웃음> 아니, 조명은 빨간색을 아, 진짜 뻘게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 약간 저기 저 몸통을 걸어놓은 네. 거잖아. 무었어 아, 그때 아, 이제 우리가 아, 아, 아침에 아, 모든 참가자들의 체중을 아, 측정했어요. 아, 그래서 아, 맞네. 체중을 왜렇지 체중을 왜 됐지 했는데 모래 나르기 때도 체중이 필요가 없었거든. 맞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딱그 회자발전 우리가 딱 그거 보자마자 음. 아! 체중. 그래서 체중 됐네? 아. 라고 사람들이 한 거지. 근데 아, 우리 성형이가 9 k g 9kg? 와 이거 누가, 기억하시네. 진누가 기억하시네. 성형이 성형이가 너무 귀여우니까 너는 체중이 몇 킬로니? 왜 이렇게 <웃음> 120명 킬로 <몇 웃음> 너는 데 성형이가 하필 오늘 10kg가 더 늘어서 왔는데 음. 얘는 그럼 4kg를 더욱 견뎌야 된다는 거잖아. 그때 생각나는 게 누나는 갑자기 어. 맨, 맨손으로 한다는 거야. 어. 어, 맨손이 들어볼까? 아, 그래서 누나 맨손 맞나? 음. 난 장갑이. 얘가 장갑 끼라고 했어 그, 누나. 아니, 나 맨손, 아, 눈 아닌데. 나 장갑, 장갑인 것 같은데. 하고, 누나는 맨손하고, 난 장갑 꼈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작진분들이 장갑을 껴 대고, 맨손으로 아. 가도 아. 된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고,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장갑 꼈죠. 어. 맨손이었죠, 누나. 어. 저 누나 옆에 있잖아요 어. 저는 한 손, 맨손, 한손 장갑이었거든요. 나는, 아 나는, 아니, 아 <웃음> 오른손에는 장갑, 왼손에는 맨손. 야, 그때는 물이 뭔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야. 감아도 음. 안 되고, 음. 그 단상에서 멀어져도 안 되고, 발을 써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형이가. 성형이가 납치했지. <웃음> 얼마나 진짜... 무겁겠어! 제가 이거 진짜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털어서 자기 모래주머니 40벌에 하지. 네. 쭈고 왔을까? 그때 역대 최저 130kg여가지고 아침에 잤을 때. 숨소리가 나르더라. 그래가지고. 숨소리가 나르 그래서. <웃음> 그래. <130. 웃음> 네. 그래. <웃음> 그래서 피자발전 이제 다들 이거 삐 호루라기 하고. 안빠로안빠지 옆으로, 옆으로 걸어서 안 이제 시작을 하는데. 빼고 어. 싶은데. 어? 어? 아, 전안 빠지는 거야. 잠깐 이제 한번 살짝 보고. 근데 진짜 안 빠지는 거예요. 응. 그래. 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너무 무겁다고 인지해서 응. 응. 하는 순간 어! <웃음> 바로 그냥 깨 근데... 바로 그냥 제가 상영이 바로 옆이었거든요. <웃음> 낑낑대더니 <웃음> 하더니 뺐는데 서영이가 <웃음> 2초 뒤에 이안 된다. <웃음> 난, 아, 진짜. 아니 아, 진짜? 방송 보고 놀랬어. 나 <웃음> 저랑도 <저런 거> 놀랬어. 발발 <웃음> 시발, 시발, 시발, 시발, 시발. <웃음> 근데 그 방송에서는 마이크 소리 때문에 시발 시발 이렇게 다 아, 들어가잖아요. 아, 근데 어. 실제로는 정적인데 뭐냐면 음. 아 씨. 씨발. 근데 그 와중에 우리 팀 애들이 내가 최후의 음. 5인 안에 들게 하려고 제발 누나라도 내가 살아라. 집중하게끔 네, 얘가 진짜 내 귀에다가 그냥 다 왔다. 다 왔다. 어. 형열명나 왔다. 저도 방송에 나왔어요. 누나라도 음. 올라가. 그래. 이게 <웃음> 살짝 나아는 게 <웃음> 있잖아요. 말이 어. 살짝 어. 그러야 그래. 돼. 그래. 어. 누나라도. 라 예. 그런 식에 안 나와. 누나라도 올라가. 이 각으로 시작했다가, 음. 끝날 때이 각으로 끝나. 아, 음. 그리고, 나도 맨 처음에 전신을 쓰려고, 음. 바닥에서 엉덩이 음. 하체 먼저 썼어. 그러니까. 손은 최소한의 그립으로 잡고 하체를 음. 써서, 음. 하체가 털리, 쥐가 날것 같아. 그래서, 서서히 올라와서 상체 근육을 쓰는데, 너무 아파. 음, 근데 그렇기치. 애들이, 와. 내가 진짜 거의 마지막에 한명그구경육빠 떨어질 때, 거의 힘이 없어. 빵이야. 근데 애들이, 다섯 명이 끝나자마자 우리 팀이 달려들어서 내 토론서를 지켜줬어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맞아, 그때 맞아. 얘네 믿고 내가 그제서야 맞아, 힘을 풀고 근데 나 그때 진짜 눈물 아, 엄청났다니까 진짜 그때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면 그래, 정신이에요, 정신. 같이 떨어졌지 근데 지금 같이 패자발전에 있는데 나만 살았어 근데 난 그것도 좀 짜증나는데 얘네들은 나라도 살으라고막 나를 위해서 막 해주는 거야 아, 마음이 내가 아파 그있어버틴나 보다 그런 게 있었지. 근데 나 너네한테도 그러다가... 너무 고마워. 거의 그냥 이래가지고. 누아 어. 누아 realise... 안 된다. 누아 누아 누아. 누누 와. 진짜 다 왔다. 진짜 아 이거 여름달에 올라가. 여름가에 올라가. 아니 올라가. 끝났지. 끝났지. 아아도 끝났지. 좀만 잖아. 끝났어. 끝났 이제 이제 지금 지금 지금 다 자기 쪽 못자 못자 끝났어. 진짜 이랬다니까 진짜. 근데 나 이때 진짜 내가. 얘네가 지금 나를 살렸으니까 이제 얘네를 내가 지켜주겠다 해서 그냥 감정이 그냥 거기서 확 폭발을 했어. 얘들아 진짜 고마워. 하체 밸런스가 중요해. 요왜냐면은 저는 들었을 때내 체중이 아. 상체보다는 하체에 더 제가 비중이 더 아, 있는 아, 편이거든요. 아, 아, 아. 그래가지고 전체 몸무게를 기준으로 단 무게인데 아. 난 상체 위주로 버텨야 하니 아, 아 나한테 좀 불리하구나. 제 하체 가좀더 커가지고. 보디비더들이 등치 큰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 하체가 크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팔로 버텨야 되니까. 네. 이게 크면 클수록 무거 다리가 것같 같이 아크면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어. 이거 봐봐 바로 뜯어지잖아 2초만에 뜯었다고 이게 원래라면 진짜 너무 무거워 생각도 못해 이렇게 하고 누웠으면 어땠을것 같은데 음. 버티지는 못하고 떨어지니까 너무 그냥 어이가 근데, 없지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 자세가 달라서 그게 더 놀랬어. 음. 나는 그냥 순간적인 판단에 그 안에서 최대한 다리 오픈해서 후면 근육, 근육으로 일단 버텨야 되겠다. 근데 그게기센스 좋은 거야. 누나 근데 센스 있게 자세를 잘 잡은 케이스라면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 한 명이 있는 게손희찬형 님. 희찬이 형이 레전드인 게 씨름 단수니까 합바, 합바 났고 이렇게 났고 있었어. 균형을 다 잃었어. 어. 이미 자세 다 무너졌어. 왜냐면 여기서도... 그냥 그래, 직업병이야. 직업병! 근데 걔 7등까지 갔다요 어, 어, 갔다 이래가지고. 오, 오, 진짜. 7등 끌어갔어 희찬이 형이 진짜 레전드. 가장 비효율적인 어, 자세에서 오데 걔가, 근데 걔가 만약에 골반을 조금이라도 폈다. 그럼 걔가 올라왔어요. 아, 진짜 아,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때 게임하기 전에 재밌었던 게 우리가 100명이니까 성격이 다 다르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데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은 궁금한 거 참아도 못 묻는 거야. 이제 속으로 음, 음. 아, 막 버스, 버스 같은 거도 버스 내려요 이런 말듣는데 <웃음> <싶어요. 웃음> 어렇게막 다음 다음 다음 거 타고 다음에 내려가 <웃음> 걸어가. 페 근데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패자벌전 하니까 살라 살라 살아보겠다고. 살라고. 질문 세례가 살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웃음> 이거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니까 그때야 느꼈어 진짜 궁금한 거다물어봤을 때. 따로 진행위이 없어서 미리 물어보라고 하거든. 음. 그렇게나 절박했던 거고. 절박했어. 절박했어. 진짜, 진짜? 절박했어. <웃음> 마지막 기회잖아 어. 남자는 블루. 별로... 블루. 화요일 오다시. 공개하자마자 이거 본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오! 나 아, 첫방, 첫방만다 그럼 오빠는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 응. 람짝 할지도 못사람좀 되는 아, 거지. 아니요. 아니요. 아, <웃음> 오빠! <웃음> 그 정도로 이 프로그램을 응. 기다리고 애정하고. 나는 누시부터 기다리고 있어? <웃음> 진짜? 아, 저도 첫날에 그랬어요. 어. 저 모든 방송 다섯 시 저도 다 봤어요. 아 진짜? 수업하는데 다섯 어. 시해원님이 같이 어. 보고 싶다고요. 같이 보고 싶어 어. 이거 사인해도 되니까 같이 어. 이거 본방사수 하고 싶다고 서 같이... 어. 그니까 러 제가 일타 팔로워가 음. 대다수 이제 남자분들이었고 음, 음. 피지컬 100이 후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유입을 돼서 지고 음 DM을 많이 주셔지고 진짜 감사했는데 아 결혼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고, 아 제가 와서 아이 <웃음> 아아아 너무 아 많아가지고 아 그럼 몰라요 뭐 그럼 몰라요 뭐뭐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이렇게 <웃음> 하는데 돈을 다 벌테니까 결혼하자 <웃음> 뭐 이렇게 저도 여자 팬들한테 받고 네. 싶었는데 다 저는 다 남자 팬이에요 저는 받고 싶은데 인스타 팔로워가 엄청 많이 들었었 는데 들어가 보면 해외 격투기 하는 사람 해외 파워 리포터도 외국인 막 이상적인 피지컬. 이상적인 피지컬 저는 제 몸을 사랑합니다 음. 저는 진짜 대단하신 분들 많았었잖아요 음. 제가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 특화돼 있지 않는 음. 내가 적절하다 그러니까 네. 내가 특출난게 아니라 적절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좀 이런 좀 느낌으로 밸런스. 많이 생각을 네. 해보면서 기억해보면이니 네. 네. 눈치 없지? 왜 네. 눈치 없지. 눈치 없습니다 이거 눈치, 눈치 없네 내가 수십 번을 찌는데, 내가한 번도 안 보네. 말하자, 행임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피지컬 자체는, 이, 신체적인 능력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그런, 뭐, 패자벌단할 때나, 매달리기 할 때나. 정신이 어, 뜹니다. 아, 대형이 뜹다 맞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구나 머리가 그래. 맞네. 와, 진짜 맞다. 지성을 쳤다. 근데 정보. 실제로, 제가 평소에 살아갈 때, 음. 결국에 음. 이 정신도 나잖아요. 몸도 맞지, 나고. 그래서, 맞아. 그런 밸런스를 저는 같이 생각을 했어요. 홈편집이다. <웃음> 우리가 통편집 아. 당한 게많잖아 예를 들면 은 우리 모래나르기 아. 미션에서 우리 아. 팀의 그 수고로움과 노력과 집중하고 전략을 아. 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우리 팀이 노력하고 힘든 것보다 그게 정도가 잘 비춰지지 않았네? 음. 우리 애들이 이걸 맞아. 지금 보고 있으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아. 어 조금 아.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우리 팀 바로 생각이 음. 났었거든 수 퍼는 거 그거 다넣었고 그리고 <웃음> 위에서 어. 그 설명한 것도 내가 다 설명했거든 그것도 다 편집됐고 오빠! 우리 오빠 팀... 팀이 이겼다 아이가 아, 아니 <웃음> 이 생각에서 그냥 그냥 다른 팀도 들 많이 됐는데 괜찮아요 네 그냥 <웃음> 저는 제는 <저는 웃음> 네. 컴퓨터 때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성혁이가 하나 네. 뽑아줘서 각인데 각이 나오는데 <웃음> 그러면 우리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잡자 하나씩 오. 끝에 있으신 분들이 이 끝이니까? 네 참. 주인공이요? 마무리는 주인공인 거예요 쪼아라쪼아라 하나 둘셋 스쿼트 요정 그러면 마무리는 스 오빠가 코스프레를 하고 우리 성혁이는 스쿼트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마무리 토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스쿼트 요정 <웃음> 이거 사진 찍어주세요 헤이 hey, 그 이거 춤춰주시면 안됩니까? 조용히 해라 저 지금 <웃음> 이게 맞나? 스쿼트 스쿼트 아 이게 안 맞나 안돼다안된다 안 오빠 한바퀴 한바퀴 돌아주세요 와. 오빠 와. 푸시업 한번, 10개만 한번, 해주면 안돼요? <웃음> 자 카메라 한번 보면서 포켓몬 갔을 포켓몬 아, 네. <웃음> 완벽한 몸매로 왔으니까. 네. <웃음> <웃음> 너도 깊게 한줄 어, 알아? 누가 하프 스쿼트 하냐고. 기괴한 거 봐라. 성혜 3대 한번 자랑해 주세요. 3대 기록 얘기하고 스쿼트, 하프 스쿼트로 계속 해 주세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응. 좀 많이 할 때는 280에서 응. 300 이상이에요. 응. 프레스는 200. 두 <웃음> 개. 자, 2대2대 500이요. 2대 500. 응. 언제까지 보고 싶냐고. 찾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 <웃음> 위에 올라가봐라 위에 올라가봐라 올라가봐라 응. 응. 누나 힘좀청어게아 응. 응. 얘는 우와. 가벼워 미쳤다 이게 가벼워 오, 씨. 미쳤다 이거 가벼워 야니 네 애기 같아 네? 너, 너 지금 누나 혹시 이거 돼요? 지금 몇 킬로야? 저7 72... 0 올라가 봐 누나 세다 괜찮겠습니까 우와, 우와. 근데 나 오빠가 업어보고 싶어. 그냥, 그냥 아니 안한집게 이렇게만 해볼게. 큰납니다. 그건 진짜, 진짜 큰납니다. 그 아. 일 오빠 여기 올라가. 봐 아니 한 번만. 형이 hey, 걸쳐볼게. 한번 걸쳐볼게. 아, 아니 어, 얘가 그런 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 그러니까. 살짝만 대볼게 아니야. 몸만 일단 모르겠어. 와있어 봐. 와. 와. 와. 와. 잠시만 잠시만. 아. 아. 형이 형이 고소공포증 있다. 서윤빈 씨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이 대형. 올라가 올라가. 아니 나 무리 하나 안 돼. 너딴다 그냥 이게 딱잡았는데안 야, 잡아줘. 하고 싶어. 나 잘하지. 와, 머스 워크. 스트로맨 데 해야 되는데 나가자. 아 아니, 이거 봐. 네. 조연이 힘을 봐봐. 이게 그냥, 그냥 내가 가볍게 생각하는데. 아이이아힘했어요아정민 아, 아, 아, 아, 아니 우리 전문이인네저 팔로 한 손에 들어 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팔로 들어요, 아니, 나 이렇게 팔로 우 어, <웃음> 어, 이거 소파 뒤로 조만 밀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 리어야돼아팔대대대 하나 나나안 들어도 돼안 들어도 돼이야네가 들어와야지 네가로 들어와야지 이자 걔는 앞로 가봐 니가 들어오고 니가 오면 돼 이거라 이거 됐나고? 아 진짜 진짜 진짜 됐어 됐어 아니면 됐어. 오빠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어떤 네. 식으로 원하는데 아 아니요 성민아 아니, 발, 아니, 발, 아니, 발, 발 대도 돼발 대도 돼 네. 내가 너발 위에 올라가 발 편하게 돼 오케이 손동 손동 우리 의지 해야 돼 아, 여러분들, 보내봐봐봐. 4, 2, 3, 아이이 오빠, 겨드랑이 지났다